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어, 저는 지금 어디를 왔냐면 가산에 왔어요. 가산에 왔는데 여기서 뭘 하느냐? 오늘 또 촬영이 있어요. 예전에 온라인 강의를 찍었었는데 그 온라인 강의 오프닝을 찍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오프닝을 이제 스튜디오 안에서 이제 촬영을 한다고 해서 가고 있습니다. 그 대본도 있다 그래가지고 아 대본. 외워야 되는데 지금 머릿속에 조금 외워놨거든요 근데 아,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갔다가 또 어디 가냐면 제가 또 MC도 보잖아요 그 MC를 보다 보면 또 파티 같은 것들을 좀 많이 기획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파티 기획도 하러 이제 미리 답사 갈것 같은데 오늘 이지쌤 제, 저의 일상을 또 보여 드릴게요 촬영하게 될 스튜디오인데요.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. 조명도 다돼 있고, 카메라도 저렇게 되어 있는데, 여기 보면 프롬프터라고 해서 대본? 대본을 볼수 있는 프롬프터까지 카메라 보면서 이걸 보면 딱 되게끔 이렇게 해놨네요. 대본을 많이 외울 필요가 없는 아주 좋은 시스템. 뒤에는 저렇게 시계 같은 그런 인테리어 소품. 저도 이런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, 진짜. 안녕하세요. 네 파워포인트와 오피스 365 과정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파워포인트 강의를 맡은 이지훈입니다. 어, 요즘 스마트한 직장인들이라면 파워포인트를 감각 있 활용하셔야 하는데요. 생각보다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. 저게 바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. 조명을 켜니까 오, 느낌 좋아.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나온다고 합니다. 되게 전문가스럽게. 아 아. 네 목소리 좋으시고요. 네. 이게 이제 포커스를 아웃포커스를 세게 매겼거든요. 아, 그래가지고 네. 앞 뒤로만 움직이지 않으시면 돼요. 네. 네. 정면부터 갈까요 네, 정면부터 가겠습니다. 네네. 네, 네. 저 이거 보고 있으면 되죠? 네, 보고 네. 있습니다. 네. 네, 네, 이거 보면서 읽으시면 돼요. 네. 손으로 움직이면서 해야 되나요 이렇게. 손을 움직이면 좋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, 룸, 네, 안녕 네, 네. <웃음> 그냥. 아, 저 대박이다. 이 진짜 고생 많이 하셨겠다. 이런 것도 직접 개발하세요? 아, 이거는 이제 기, 개발팀에서 해줘요. 개발팀에서 주는 네, 해줘 네, 네. 거예요. 네, 저희 이거 디자인 기획을 다 해가지고 음 그리고 녹음도 이게 성우가 따로 있을 있지 않아요? 아, 네, 성우 네 녹음 스튜디오에서 해주셔가지고 와. 네. 이 여자가 이제 이 남자한테 알려주는 그런. 간단한 음. 얘기에요. 그냥 에피소드. 아, 그렇구나. 네, 에피소드. 네, 네, 네. 이 사람이, 어, 이거, o, OA, 이런 파워포인트는 셀를못따뤄서 음. 이제 업무하면서 고생을 하니까 여자가 알려준다는. 끝났습니다. 음. 이제 또 다른 미팅 장소로 가야 되는데 <웃음> 퇴근길 지하철이라서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아 지금 이제 삼성역에 왔는데요 제가 행사 진행을 맡으려고 하는 그 장소 잡사를 왔어요 뭐 제가 파티 기획을 이번에 하게 될것 같은데 그 담당자님이랑 이제 미팅도 좀 하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려고 지금 이밤 늦은 시간 몇 시지? 지금? 8시네요 8시에 왔습니다 빨리 들어가 봐서 여기 안에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비쥬오 할수있지 아는데 그 차이지 저는 이거 반대예요 나도 어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거 괜찮은데요? 아 그래요? 좀더 먹어볼게요 근데 매콤한데요? 매콤한데요? 살짝 조금 매콤한데요? 와 애들 모는거 아니니까 우리 근데 156석이라고는 하는데 저쪽을 또 정리하고 하면 이제 요런 공간이 좀더 줄어들겠죠? 예, 척박하게 해야 되겠죠? 니까 예, 아, 네, 더 필요한 의자는 당연히 아닌 계획이 있어요 네. 그런 거를 네. 네. 한쪽으로 정리해 주겠다자 아.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미팅도 끝나고 수월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오늘. 지금 제가 간 거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장소를 미리 답사를 간 거예요. 그래서 그 장소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행사를 하면 좋을까, 어떤 식으로 시간을 끌어가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. 어떤 행산지는 어떤 행산지는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이게 행사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. 그 안에 들어가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구조, 사람, 어떤 사람들이 올 것인가, 얼마나 올 것인가, 뭐 그리고 여러 가지를 다 따져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한것 같아요. 프로그램도 어떤 걸할 것인가, 고객사는 어떤 걸 원하는가,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,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. 오늘은 따로 강의는 없었지만 또 알찬 하루였던 것 같아요. 아무튼 다음에 또 재미있는 프리랜서의 생활을 보여드릴게요 안녕 이지쌤이었습니다